근데 옆에서 들으면 그분이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 완전히 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그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더 집중해서 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성경, 불경, 코란 뭐 어디에든 다 나오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그리고 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말 우리 모두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우리 다 같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경전에서 제일 크게 나오는 건 창녀들은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데 성자들은 지옥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나 불경에 다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창녀는 가장 저급한 삶이라고 보죠. 불가축 천민의 삶보다더아래기 때문에 지나가다 누가 죽여도 개를 죽여도 주인 개는 주인이 찾지만 창녀는 그 시대에 죽여도 어, 개 주인이 개를 찾는 것보다 더괄시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 팔이 이렇게 턱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그 부분이 강조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온 창녀들 중에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돈으로 그 버리를 할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헌신이죠. 그 시대 상황에서 할수 있는 마지막 보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유 창녀였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창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고 보면 감히 손가락질 할수 없죠. 예.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우리 삶에 와 있는 내용을 어,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물라 나스 루틴. 저도 이제 안지 얼마 안된 분인데요. 바보 성자로 알려져 있나 봐요. 이제 아주 유명해요. 어 거의 소크라테스의 대담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주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유명한 정치인요, 이게 이제 물라나스 루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청중들이 정치인이 얘기하면 다 떠나죠.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쭉 나갔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너무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진실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추종자지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났는데 당신은 여기 아직 있잖아요. 라고 감사하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냉랭하게 한마디 했대요. 아래위를 탁 훑어보면서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탁 꼬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다음에 연설을 해야 될 다음 연설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홀랄랄라. 재밌죠. 아 블랙 코미디죠. 근데 큰 스님 중에서 한 500명 정도가 들어오는 홀에서 막 강의를 하다가 이 스님이 한 6시간인가 7시간을 계속 하시니까 학생들이 다 떠났나 봐요. 한 500, 600명이 더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상자가 스님 이제 학생들도 다 떠났는데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사람 보고 강의하는 거 봤냐? 난 하늘하고 소통한다. 이놈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네. 부처님과 얘기해야지,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와, 멋있죠? 깨달은 스님이시라고 그러는데, 누구였는지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자, 이 물라나스루진이라는 사람이 새벽 3시에 바텐더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몇 시에 문을 엽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바텐더가 9시에 엽니다. 근데 10분 후에 다시 전화했나 봐요. 그래서, 몇 시에 옵니까? 아홉 시에 옵니다. 한세 번을 하니까 이바텐더가 아무리 단골이지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는데 자꾸 깨우니까요. 한 번만 다시 전화하면 당시 경찰을 부르겠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냈나 봐요. 그랬더니 네 번째 또 전화한 를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미쳤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랬더니 나스르드니 다시 전화했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급합니다. 언제 문을 여는지. 왜 물어봤냐면, 당신의, 왜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성재라 그랬는데, 당신의 술집이, 술집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문을 여는 시간에 나는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 반전이죠? <웃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내 판단으로 봤을 때, 아, 나는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라고 했지만, 사실상, 어, 상처를 주는 경우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매니저님 차 고치러 갔을 때 매니저님 예를 들었는데, 일어나서 나와서 막 소리 지르렀던 손님한테, 어우,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화나죠? 멱살 잡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내가 봤잖아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일부분만 딱 띄워서 우리 이거 가짜뉴스 많이 듣죠 일부분만 딱 띄워서 아닌 듯 얘기하는데 또 듣긴 들었지만 내 판단이 너무 확실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차에서 차를 고치고 나오면서 거기 매니저님이 조용히 한 곳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정말 싫어해요 하면서 알려준 팁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가 된다 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전달할 때는 아,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된데 라고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건긴 한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말을 한줄 붙인 거예요. 한 단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또 아슈람 선생님한테, 아,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가 된대요. 근데 아슈람 선생님이 저한테, 아, 그렇게 하면 블랙리스트가 된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중간에 이때 선생님은 벙 찌는 거죠. 분명히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제가 그때 해명을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기억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한 단어가 그 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끝까지 우기면서 어, 너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너왜 그러니 내 기억엔 없어 라고 하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계속 주장했다면 관계가 부서졌겠죠. 근데 저는 사실 아리까리해요. 녹음되어 있는 걸 들으면 은아 내가 실수했구나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대방에서 믿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날 그 사람이 저한테 화를 확 내면 왜? 이러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넣었던, 끼어 넣었던 그 단어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한 두세 시간 사이에도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죠. 내 기억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을 때는 내가 나의 음성을 녹음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